이해하면 무서운 공포사진모음 이런게 있거든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?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이에요 여기 여기 있어요 지금 저게 뭐냐면 아까 사람 얼굴 있었어요 저기에 사람 얼굴있는거예요 브로콜리에 사람 얼굴이 있네? <웃음> 저건뭐이죠 귀신, 귀신. 외계인이야? 아, 징그러워. 아, 잠깐만. 아, 징그러워. 자세히 봐버렸어. 아니, <웃음> 이거는 미용하시는 분인가 보다. 어 이거 뭐야? 뭐예요? 이건? 잠깐만 나만 못 알아봐? 잠깐만요 뭐예요? 뭔지 모르겠는데? 아 액자에 손 있어요? 모르겠다 아! 아! 아! 아, 아 손가락 6개야? 잠깐만 하나 no. 둘 아! 아, 아 손가락 6개야 아! 그렇네 아! 무서워! 이런게 더 무서워! 빨리 넘어가 아. 아, 저거 손 팔짱 끼고 있는 사람. 아, 나 손도 왔어. 눈알 누가 쳐다보고 있어. 저거 근데 친구가 장난치는 걸 수도 있겠다. 에에 주온같이 생겼어요. 주온 시체, 시체 그죠? 뭐야? 세 개나 있어. 어, 징그러 이거 뭐야? 할로윈인가? 아, 제발 이거 왜? 아, 이거 신체랑 찍은 것 같아요. 아, 이거 뭐야? 아, 다리, 다리, 여러분, 다리 봐봐요. 다리, 아, 사람, 남자 얼굴, 저것도 무슨 사람의 형상? 귀신, 귀신 형상. 그네 움직이고 있어. 아 뭐야? 아 징그러워. 아저아 아, 근데 저거 친구일 수도 있잖아. 그냥 그냥 흑인일 수도 있잖아. 헉. 어머 여러분 거울에 비친 거 봐봐요. 밥상에 차려져 있어. 이거 뭐야? 뭐가 뭐가 이상한 거지? 아 다리 색깔? 아 그렇네. 흑인이신데 다리색이 살색이네. 어어! <웃음> 어. 아, 저 여자 여자 비치는 얼굴 봐봐요. 어? 뭐야? 아 뒤에 이상한 거 있어. 아 이거 뭐야! 아. 빨리 지나가. 아 저기 비치는 거 쳐다보고 있어 나를. 아나 진짜 혼자 보니까 좀 무섭다. 또 뭐예요? 아 사람이에요? 사람? 아 무서워 아 잠깐만요 좀 무서운데요? 다행인거는 제 옆에 저희집 고양이가 있다는거 까매서 안보이죠? 어 여기 쳐다본다 보이죠? 안보이나? 까만 고양이는 잘 보기 힘들어요 <웃음>